알고 나면? 쉬운 공급 <웃음> 자기야 자기야 어? 이거 손님이 어 글라인더로 돌 자르는 데서 이거 드렸는데 안꼽힌다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? 자기야 잘봐 음. 이게 지금 일반 그라인더에 철을 자르는 절단석 같은 거는 음. 안에 이 지름이 16mm거든? 음. 근데 자기가 아까 전에 손님한테 드린 이렇게 끝에 다이아몬드가 음. 묻어서 석재나 타일을 자른 음. 날은 음. 안에 요 내경이 15야 음... 그래서 음... 일반 그라인더를 가지신 분들이 음... 석재용 날을 장착했을 때는 안 고칠 일들이 많아 음... 그럴때는 요렇게 양용만조라는게 나와 음... 한쪽은 15mm 한쪽은 16mm가 나와서 음... 절단석을 쓸 때는 지름이 16mm 면에 나오게끔 꼽아서 쓰면 되고 음... 요런 마른 날이나 타일 날 석재를 자르는 날을 꽂았을 때는 반대로 15mm 내경이 맞도록 되게끔 돌려서 쓰면은 응. 절단석이랑 이런 석재날을둘다쓸수 있으니까 요걸 음 한개 드려봐 손님한테 그러면 분명히 잘 쓰실 수 있을 거야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<목소리>